안녕하세요 채널 조정중의 커리니 사장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화에서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 간단히 전체적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넘어갔었죠 저희가 아이템을 선정한 과정도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아 그러다 보니 뭐랄까 음... 제가 너무 건성으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것처럼 보일까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웃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커리니인 만큼 꽤 여러가지 커피들을 마셔보면서 저희 제품을 구상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콕콕 찍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저도 쪼랩이라 잘 모른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시장 조사와 제품 선정 과정에 대해 이번 화에서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누구 가르치려고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카인다펑크의 첫 제품인 뉴욕 블루스와 시애틀 발라드를 만들게 됐는지 한번 들어봐주세요. <웃음> 오늘 편은 조금 길 수도 있겠네요. 저도 시장조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커피에 대해 많이 알지도 못하고 어떤 커피가 맛있는 건지 사람들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일을 먼저 했어요. 아, 시장조사가 뭔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저도 막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시장조사의 기본은 첫 번째, 제품 선정이에요. 왜이 제품인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왜그 제품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 제품은 왜 드립백 커피로 골랐는가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번째 시장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판매량이나 포털 사이트에서의 키워드 검색량 등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수없이 많은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제품들을 조사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돼야겠죠? 그리고 차별화 전략. 어떻게 경쟁사 제품들과 우리 제품을 차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아, 내가 이런 거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가 한 방법이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이런 거에 정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과정으로 나름대로 분석해보는 과정인 거죠. 물론 구글링이나 유튜브 찾아보면 좋은 방법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주세요. 시장조사의 마지막은 세 번째,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차별화를 하고자 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른 제품들이랑 차별화를 둘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이 마지막 단계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막 구글링하고 우리 PD님한테도 여쭤보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전국의 회사원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사업에 딱딱 맞는 그 업무들을 매뉴얼대로 해낸다는 것은 정말 정말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걸 보시고 계시는 회사원 여러분들 진짜 대박 풍놨죠? 정말로 자 그러면 저희 제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판단을 했고 우리 제품으로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에 사실 저희는 커피 제품이잖아요. 일단 커피는 기호식품이고 모든 사람들의 니즈군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카페에서 사 마시는 퀄리티에 근접한 커피를 카페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캠핑을 가서도 혹은 여행을 가서도 그냥 뜨신 물만 있으면 쉽게 타먹을 수 있는 제품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을 저희 제품을 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제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일 테니까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퀄리티에 맞추기 위해서 소개받았던 빈터커피 로스터스에서 커피를 마셔봤고요. 빈터커피 로스터스는 저 같은 커리니조차 35년 만에 커피 첫 경험을 뚫어버린 아주 훌륭한 커피를 만드는 곳이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35년 만에 커피를 처음 마셔봤는데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니 잘못 믿으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 커피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을 마시거나 더위선냥 같은 거 그리고 커피사탕 같은 것만 먹어도 막 구역질 하거나 다 뱉어내는 그런 체질이었거든요. 역시 어른이 된 걸까요 제가?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조금 속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카페 방문하거나 그런 일들이 좀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홈카페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요 거기엔 영광 검색어로 드립커피, 드립백커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광 검색어로 자리를 잡았어요 집에서도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퀄리티를 느낄 수 있고 예쁜 커피 용품들과 함께 예쁜 사진들을 업로드하기 좋은 아 그런 감성들 있잖아요 감성 아 솔직히 저희 제품 패키지 예쁘거든요 아이고 사진 찍으면 사진빨도 잘 받고 준나 힙해 네 넘어가서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 비교 와... 여기서 정말 힘들었어요 커리니인 제가 35년 동안 안 마신 커피를 요몇달 동안에 다 마시러 다닌 것 같아요 한 번에 대형 프랜차이즈의 다양한 커피들부터 다른 업체에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드립백들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음 누나 음심 같은 제품들 그 스틱커피들 있잖아요 아 캡슐커피도 마셔봤고요 또 그런 제품들의 가격들을 쭉 나열해서 살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격들을 비교해봤고요 근데 진짜 제품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용량도 막 진짜 여러가지라 저희 제품 가격 포지셔닝 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퀄리티가 어, 좋으면서도 엄청 싼 제품들이 있고 저희와 용량이 비슷하면서도 가격도 비슷한 제품 품들도 있고 정말 다양했어요 또잘 팔리는 드립백 커피 제품들을 찾아보면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 하는 것도 많이 따져보기도 했고요 아 근데 진짜 좋은 드립백 커피들 많더라고요 저희 것도 좋지만요 진짜 싸빙정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드립백을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차별점으로 둬야 될까 해서 역시 예쁜 게 최고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커린이라는 거을 볼모로 잡아서 <웃음>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마시기 쉬운 커피라는 장점을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영상도 찍고 있고요 <웃음> 아 근데 솔직히 우리 제품 진짜 이쁘지 않아요? 어나만 사진 찍으면 막 이쁘던데 막 어? 그쵸? 받았다고 아, 해주세요 진짜 인스타에 올리면 핵잘 나온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저희가 그냥 막 해서 스티커 붙이고 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 친구한테 디자인을 의뢰하고요 마감 작업도 무려 미국에 계신 디자이너 분께 부탁을 드려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냥 나온 디자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알아달라고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웃음> 뭔가 패션 소품처럼 보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게 커피 패키지라고? 약간 이런 느낌? 어내 눈엔 힙한데. 그리고 제가 모델 활동을 하기도 했고 모델 축구팀에서도 가장 고령 모델이자 약간 유령 회원이기도 하지만 아직 회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저 자르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선후배분들께 굉장히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포스팅 좀 해달라고. 많이들 도와주셨고, 이제 인스타에 모델분들이 저희 제품 이제 빡 올려주고 그랬죠. 뭔가 홈카페 분위기에도 어울리고, 캠핑 감성에도좀 어울리는 것 같고, 약간 인스타그램어블 한? 제품으로 자리 잡기를 원했거든요 저희는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이번화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조사를 하고 저희는 다른 커피 제품들과는 다르게 좀더 눈에 띄는 디자인을 가져가보자 힙한 아이템이나 소품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게 저희가 가져간 차별점 중 하나인데 <웃음> 이게 저희 생각대로 되고 있는지는 아, 아직 아 미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아, 그래도 주변 분들의 평가는 좋아요. 아직까지는요. 물론 모두 다 좋은 평가를 해주신 건 아니지만 저희 스토어 들어가서 제품 리뷰 한번 살펴봐주세요. 뭐 대부분 지인들 리뷰가 상당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다들 좋다고 해주시니 제가 기분이 좋거든요. 네 저희가 어떻게 저희 제품을 선정하고 또 만들게 되었고 어떤 면에서 차별점을 생각했는지 오늘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시장조사와 제품 선정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했으니 여러분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거지르지 않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식도 사봐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막 망하고 손절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주저하고 계신 분들 사업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분들은 음... 아, 아니다. 여러분들 몫입니다. 단지 진심을 다해 응원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 잘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좀 뻔뻔하게 잘할 수 있죠? 다음 화에서 봐요. 제발.